띠는 띠 XX띠는 이제 올해 해가 조금 바뀌는 동지 기점으로 어 재물이 조금 따른다거나 또좀 조심해야 될띠띠 놀래는 수가 그러니까 차 사고를 조금 조심하셔야 될것 같고 <목소리> 안녕하세요. 서대문 공재동에서 실력님 모시고 있는 일월람입니다. 어, 오늘은 이제 12월 넷째 주, 그러니까 21일부터 다가오는 한 주에 대해서 좋은 띠, 나쁜 띠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우선은 좋은 것부터 제가 말씀드릴게요. 어, 양띠, 돼지띠, 쥐띠, 어, 그리고 좀 조심해야 될 띠는 토끼띠, 말띠가 되겠습니다. 양띠, 돼지띠는 이제 올해 해가 조금 바뀌는 동지기점으로 어 재물이 조금 따른다거나 즐거운 일이 조금 발생이 될것 같아요. 어 쥐띠 같은 경우도 조금 바지란을 떨면 인사돈을 받는 형국이고 조금 경사가 조금 일어날 것 같다 라는 생각이고요. 또좀 조심해야 될띠 토끼띠 말띠 토끼띠는 워낙 예민하고 좀섬세한 띠를 가진 분들이 좀 많아서 놀래는 수가 그러니까 차사고를 조금 조심하셔야 될것 같고 말띠도 사람들 간에도 조심하고 구설이 조금 따른다. 그런 부분만 조심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또 말띠 같은 경우는 늘 관제수가 있으니 음, 그 부분은 항상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